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이천시 광고동에 위치해 있는 아비오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광고동 같은 경우에는 어, 이천 시내쪽과 굉장히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전원 마을이라서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인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가 약 126평, 건평은 약 44평, 확장을 지금 포함을 하지 않은 면적인데 약 50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을 있고, 상하수도는 입되 있고요. 오페수는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대는 6억 8천으로 어 지금 2천의 전원주택치고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마을 자체가 굉장히 또 직접 보시게 되면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보거리로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점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광고동에 위치한 아비, 아비오 현장 소개 영상입니다 이곳은 지금 대지가 126평으로 굉장히 대지가 넓은 편이고요 앞쪽으로 주차 공간 넓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보이시는 펜스까지가 이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까지 넓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용한 전원마을이다 보니까 어 옆쪽으로도 그렇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한적하고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쪽 앞마당 잔디 이쁘게 깔려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석재 테라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어닝만 설치하시면 은 아주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도 라임스톤 사용해서 이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마감을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앞쪽 이제 도로를 통해서 산책,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산책로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내부 현관 모습 보고 계시고요 현관은 왼쪽으로는 플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신발장은 4칸 그리고 중문 왼편으로는 일괄 소동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왼편으로 거실과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옆면으로는 통창이 시원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공간이고요 아트월 쪽에도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소파 자리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제법 널찍하게 나왔으니까 여유롭게 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주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식탁 배치 없이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이용해서 다이닝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공간은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쪽으로 인덕션과 호드 그리고 넓어 와이드 싱크볼과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발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페달 수정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쪽에서도 창호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식탁자리에는 이렇게 보조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식사하실 때 따뜻한 음식 데워서 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은 25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용도실을 포함해서 1층에 방도 사이즈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이곳은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가로로 배치하셔도 충분한 면적으로 보입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조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 살롱 같은 걸로 확장하시면은 좀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1층 방이 존재를 하고요. 1층 방은 처음에 입구에 약간 꺾여 있어요 1층에 있는 방치고는 그래도 면적도 제법 넓게 나왔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넓은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 있는 간단하게 침대 배치만 하시면은 나머지 옷 수납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 되고요 계단 앞쪽으로는 1층 음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에 생활공간이 있다 보니까 게스트 욕실이지만 이렇게 샤워공간도 잘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계단 아래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환기도 가능하게 창문도 뚫어주셨고요. 위쪽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물품 수납이 용이하실 것 같아요 계단 통로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바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쿵쿵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원목으로 또 설치를 해주셔서 안정감 있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1층 욕실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는 이 반대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 면적은 1층 방과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욕실이 달려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던 크게 관계가 없으실 것 같고 대신에 방마다 이렇게 드레스룸, 협박기장을또다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 방도 구조는 거의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면적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인이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딱두 칸밖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면을 통해서 붙박이장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는 이제 외부 테라스 공간인데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옥상 테라스 지금 면적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녹지도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는 이 방수 페인트로만